안녕하세요 헬레인피부과의 강정원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샘과 피지샘이 활성화되어 모공이 늘어나고 노폐물이 모공 사이에 끼면서 모공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계절이에요 오늘은 늘어난 모공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공이란 털이 자라는 길이기도 하고 피지샘에서 만들어진 피지가 배출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공의 지름은 평균 0.0이 아주 작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지만 평균 약 2만 개의 모공이 있습니다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은 생각해보면 어,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거나 모공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거나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이 넓어지겠죠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원인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가 정신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과음이나 수면 부족, 과량의 탄수화물 섭취 등과 같은 신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의해서도 아무래도 모공이 넓어지게 되는데 동글동글했던 모공이 탄력이 탁 떨어지면서 이렇게 길쭉길쭉 처지는 형태의 모공의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넓어진 모공은 사실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 것이 가장 큽니다 모공이 넓어서 화장을 해도 얼굴에 요철이 있는 듯이 보여서 매끈하게 보이지도 않고 또 피부가 좋아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피부는 건강의 상징이기도 한데 어딘가 모르게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게 하죠 사실 예전에는 피부과에 가는 것이 어려워서 달걀팩이라든지 클레이팩을 이용했지만 요즘에는 피부과에 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간편하고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면 피부과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화장품으로 모공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매일 피부과에 갈수 없잖아요 간편한 방법이 필링 토너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필링 토너를 이용해서 피지를 제거하는 것 또한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크 모공주사는 피지샘의 크기를 줄여주는 레이저와 탄력주사를 결합해 놓은 프로그램입니다. 피지 감소는 물론 탄력 개선을 통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원인을 모두 잡는 프로그램입니다. 실크 모공주사는 티가 나지 않아서 시술 후 1시간 뒤에 바로 화장을 할수 있고 시술 시간이 길지 않아서 런치타임 시술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모공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모공케어는 설레임과 함께해요.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